타로지만 거의 신처 비슷하게 저는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. 난 타다 자신있는데 아마 많이 틀리진 않을 걸. 분야는 다른데 같은 줄이 있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아.